예상했던 어떤 직장생활이나 어떤 사회생활과 다른 그 괴리감을 느끼게 된다면 그저 버티는 게 아니라 내 주체성을 만들어 볼수 있는 분야를 직장생활 외에도 이걸 개척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글리셉 작가 이종섭입니다 여러분들 이 고민 사연을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제가 느꼈던 어떤 감정하고 너무나 일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딱 보기에도 이 감정이 어떤 어떤 감정이고 어떤 기분이 드는지 이제 공감이 드세요.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기 전에는 열심히 일단은 공부를 했고 뭔가 목표를 향해서 막 뛰다시피 했는데 막상 그 직장에 들어가니까 내가 노력했던 거나 내가 생각했던 방향하고는 굉장히 다르게 업무도 펼쳐지고 그 환경 자체가 내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. 가장 중요한 건내 주체대로 할수 있는 게 별로 없다. 어쩔 수 없죠 일단은 내가 월급을 받는 대가로 상대방이 정한, 우리 조직이 정한, 회사가 정한 그 질서나 규율에 따라서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 어쩔 수 없지만 이게 1년, 2년 시간이 지날수록 여기에 이제 내가 익숙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정해진 업무, 정해진 규율, 어떤 질서에 계속 잠식 당하다 보니까 이거 이제 익숙해지는데 어느 순간 또 생각이 들어요 야 이렇게 내가 무언가에 꽉 메여져 사는 거 이걸 끝까지 내가 감내할 수 있을까? 자, 내가 여기 앉아가지고 이 책상머리에서 지금 뭐하고 있는 건가? 그냥 돈이라는 거에 이제 얽매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고 있는 걸까? 그러니까 점점 약간 생각하는 힘이 없어진다는 거죠. 계속 창의적이고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일이라면 모르겠는데 계속 주어지고 피상적이고 반복적인 일만 하다 보니까 근데 이일 자체가 나한테 맞으면 괜찮은데 내 인생이 자꾸 소모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쩌다가 굉장히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반복적이고 아주 단조로운 일만 하고 있는데 어쩌다가 굉장히 창의성 있는 어떤 업무가 주어져 자 그러면 무언가 내가 갑작스럽게 또 그걸 해내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아, 생각하는 연습이 안돼 있다 보니까 반복적인 업무는 굉장히 지루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또 생각하는 힘을 기르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고 겁나고 두렵고 막 이런 거예요 자,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일과 휴식이 이 경계가 굉장히 모호하다는 거죠. 이 경계 자체가 그냥 한데 섞여 있는 거예요. 이제 일이 끝나고 와도 토요일, 일요일에도 막일 걱정 때문에 계속 생각을 하죠. 그리고 월요일에 갔을 때 어떤 핵폭탄 같은 일이 터지지 않을까? 이제 전전긍긍하느라 제대로 쉴 수가 없어요. 직장에서 그냥 상사가 시킨 대로 계속 그냥 로봇처럼 움직이는 내 자신이 이제 생각하지 않는 전우가 같다는 이제 이런 기분까지 드는데 기본적인 사회성에도 문제가 약간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업무 외적으로도 내가 내 안에 문제가 있는 사람도 내 마음이 혼란스러우면 누군가한테 다가가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느끼죠 일단 아저 아이는 계속 무언가에 그냥 심취해 있고 혼자 있기 좋아하고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사는 애인지 모르겠다 같은 팀인데도 불구하고 자 이런 생각을 하죠 자괴감을 없애고 내가 바보같지 않고 전응하라는 기분에서 막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,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해낼 수 있는 일 아주 작은 일이어도 이거를 완수하는 능력 그 성취감을 느껴볼 수 있어야 돼요. 직장에서는 그냥 누가 A4용지에 띡 던져주고 야 여기 중요한 거만 너 필요한 거만 하고 다른 사람한테 넘겨 자 이러다 보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에만 계속 하고 있죠. 그거에서 벗어나서 내가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고 감독할 수 있고 결과까지 내서 내가 그거에 대한 책임까지 무조건 가져갈 수 있는 거 그리고 그거에 대한 보상까지 가져갈 수 있는 일을 한 번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. 저는 이게 직장에 다니면서 온라인 플랫폼 8가지에서 10가지 되는 것들을 혼자 섭렵을 하고 거기에 이제 게시글이나 콘텐츠를 만들면서 제 만족을 얻었어요. 또 그게 제 업과 이어지기도 했고 또 글을 쓰고 책을 쓰면서 내 이름을 내보이면서 내 인생의 어떤 주체감 이거는 직장 밖을 나와도 마찬가지예요. 내가 생각하지 않고 무언가를 만들지 않고 그걸 받아들이면서 살다가는 내 주체성이 점점 옅어질 수 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휴일에 직장 생활 걱정으로 계속 도도리표대로 아무것도 못하면 이건 진짜 직장에 오히려 더 메이게 될수 밖에 없어요. 내가 주체가 될수 있는 환경, 시간, 작더라도 30분, 1시간이라도 오롯하게 내 보일 수 있는 어떤 그런 활동이나 생각들 자 이걸 연습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